안녕하세요. 사모입니다 여러분, 2019년 황금대지에 활짝 밝았습니다. 네, 어, 여러분, 어, 설날을 맞이해서 떡국 그리고 맛있는 명절 음식을 드시고 계신가요? 아, 그렇군요. 어, 저는 지난해 우리 가나 여러분들 덕분에 알차고 행복했던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셨나요? 어, 이번 설 연휴 어,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추억과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9년 한해도 여러분들 모두 기대하시고 어, 계획하셨던 일들을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잊으면 안 되는 일은 바로 날씨입니다 왜 그럴까요?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꼭 제발 한달부터아프거요 제가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저도 항상 건강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 아팠으면 좋겠고요 항상 옷을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고 퇴근할 때도 옷 따뜻하게 입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힘싸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사무에도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사무이였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